하세요 블록인프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에이다, 아이오타, 네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너무 많아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이더리움이 비탈릭이 샤딩이 한두달 내에 작업이 끝날 건데 팀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고 보급에는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샤딩이랑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초당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거고 그리고 초당 거래량이 1억 TPS까지 도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이 초당 15개의 거래를 처리를 할수 있는데 샤딩이랑 플라즈마를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100만 개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레이어인 샤딩은 이렇게 메인 체인을 여러 개의 샤드로 나눠요. 샤드 1, 2, 3, 4. 그러면 샤드가 영어로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각조각 나눠서 저렇게 촘촘한 그물처럼 각 조각들을 거래를 나눠서 빠르게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샤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라즈마인데, 그럼 차이어드 체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샤딩이랑 플라즈마가 잘 돼서 확장성이 해결이 되면 너무 좋지만 물론 수정해야 될 것도 있고 다른 문제들도 더 많겠죠. 그래서 보급이 된다고 해도 또 1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오스나 트로니 메인넷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지금 최근에 시장에 나온 만큼 이더리움도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더리움의 차트를 잠시 보면은 비트코인이랑 정말 비슷한데 사실 저점을 지금 확실히 높여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오스가 이더리움을 아주 많이 갖고 있고 이오스가 그 많은 이더리움을 언제 대량 매도를 할지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항상 유념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을 나타내는 차트를 보면 놀랍게도 300달러 때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상승 추세선인 파란선을 뚫지를 않았어요. 닿지도 않았고 근데 이 트레이더 분 개인의 의견이고 분석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 다음은 ADA인데요. ADA는 카르다노 1.2 업데이트도 했고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에 기반인 ADA 스마트 컨트랙트 프레임워크 Cevn 그 테스트넷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버그 리포트를 되게 많이 받고 있고 이거는 좋은 신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세상에 완벽한 기술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저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윈도우도 버그를 계속 지금도 오늘까지도 수정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그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수정을 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수정을 하면서 기술이 더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그가 발견되고 수정이 되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이다는 지금 ILE 테스트넷 출시 이외에도 출시를 이제 7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다이달로스 지각과 에이다 스마트 계약, 에티오피아와 루안다 파트너십 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파트너십 등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트위터를 보면 찰스 형이 매일 다른 나라에서 셀카만 찍어서 올려서 이 이형은 일을 언제 할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에이다도 꾸준히 새로운 소식들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요 업데이트 되는 기사들을 자주 확인하셨으면 을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오타에서 큐빅이라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 큐빅 프로젝트가 아이오타가 이제 2014년부터 개발을 해서 오라클 머신, 스마트 컨트랙, 아웃소싱 이세 가지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은 큐빅의 네 가지 특장점이 있대요 첫 번째는 심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외부 세계와 안전한 통신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IoT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분산 포그 컴퓨팅 플랫폼 그리고 세 번째가 어 실시간으로 소액 지불을 수집을 할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스마트 컨트랙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큐빅이 장기적으로 아이오타 탱글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사용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컴퓨팅을 활용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오타는 큐빅 외에도 노르딕 세미컨덕터라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랑 파트너십을 또 맺었다고 하는데, 아이오타의 탱글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쿠쿠치 이렇게 코인마켓캡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여러가지 파트너십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이 아이오타의 큐빅에 대해서 만약에 더 궁금하시면 여기에 해외 기사 링크 더두개 걸어 둘 테니까요 이거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오인데요 네오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호재는 아니지만 그 테더 같은 가격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스테이블 코인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는데 정말 필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그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전 세계 어디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우치멘트라는한 팀이 네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요. SDUSD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가 있는데 테더는 사실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다른 더 안전하고 투명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여러 개가 있는데 어뭐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스테이블 USD도 있고 아니면 트루 USD, 지금 테더랑 같이 경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코인인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이도 있고요. 그리고 b 시어스에서 쓰는 빛유로, 빛USD, 음, c n y 까지 있고요. 그리고 막 ICO를 진행을 하려는 뭐 한국팀, 테더팀도 있다고 알고 있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살아남을지는 알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저는 정말 좋은 투명하고 안전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정말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많이 말씀해 주시고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